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론 제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1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제3장 중에서 오늘은 뒷면 약관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어,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뒷면 약관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법률에서는 국제협약과 각국 국내법의 관계 국제협약 국내법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국제협약과 각국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하정권 뒷면에는 운송인과 하주의 권리의무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선하정권의 뒷면 약관은 운송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라면 누구에게나 운송인이 제시한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운송할 것을 약속하는 그 보통 거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운송인과 화주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운송물의 수령 선적이 이루어진 자동적으로 이 약관의 상대방인 화주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부합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선하증권 뒷면 약관의 부합계약성로 인해서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화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률은 운송인의 책임의 최소한도를 정하여 강행법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1893년 하트법의 제정 이후 해상운송의 국제적 이동성으로 인하여 운송인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국제적 통일성을 인용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24년 헤이그 규칙,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78년 함부르크 규칙, 1980년 유엔국제복합운송협약, 1998년 로텔담 규칙이 국제협약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어, 다만 1980년 유엔 국제복합운송 협약과 1998년 로텔담 규칙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 유엔 국제복합운송 협약은 사실상 폐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그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무역과 해운산업 여건에 따라서 적당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1936년 해상물건 운송법 즉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은 어,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수용을 했고요. 어, 영국의 1971년 해상물건 운송법 즉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은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수용을 했습니다. 또 칠레상법에서는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을 각각 비준하고 수용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단지 협약의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자국의 법률에 수용하거나 국제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내법을 제정한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러한 경우는 국제무역국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해상운송에서는 개포운송에 대하여 대부분 국가가 국제협약 중에 어느 하나를 비준하거나 또는 비준하지 않더라도 자국법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국제협약체제가 지금 국제해상운송법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각 국가별 선화증권 관련 국제협약의 비준 현황과 운송인 책임한도액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총 국가수가 149개국에 달합니다. 149개국 중에서 보시면 은 책임한도액이 앞줄에 나오고요. 헤이그 규칙 제약국,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약국, 함부르크 규칙 제약국, 로텔당 규칙 제약국을 이렇게 제가 구분 해서 이렇게 명치를 해놨습니다. 어, 책임한도액에 대해서는 아르젠티나가 어, 100금 파운드가 되고요. 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어, 666.67 sdr 또는 2 sdr 책임한도액이라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책임한도액은 제일 앞줄에 이렇게 여기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헤이그 규칙에 가입했는 날짜,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가입일자, 함부르크 규칙 가입일자, 로텔담 규칙 체약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이렇게 가입했던 국가 중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탈퇴하고, 헤이그, 어, 헤이그 규칙을 탈퇴하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이렇게 옮겨간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부르크 규칙, 제약국의 경우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포기하고 아니면 최초부터 이 새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로텔당 규칙을 채택한 국가는 현재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어, 베니인이라든지 카메룬 뭐, 예를 들어보시면, 어,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에도 발바도스, 어, 보스타, 스보와니아보스니아 또, 어, 브루키나, 파소, 어, 브룬디, 뭐, 이런 카메론, 뭐, 이런 국가들이 제 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어, 함부르크 규칙의 최악국의 경우에도, 어, 그다지 무역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함부르크 규칙 최악국 전체를 합해도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은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로텔당 규칙은 최근에 몇뭐 나라가 이렇게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헤이그 규칙의 제약국이 한 58개국 정도 되고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52개국, 그래서 149개국 중에서 헤이그 규칙을 제약한 국가가 약 10개국이 0 넘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로텔당 어, 함부르크 규칙이 한 27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중에 내륙국이 10개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는 국가로는 한 19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텔담 규칙은 1998년에 채택이 되었지만 그로부터 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한 5개국 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 항해과실 면책제도, 즉해기과실 면책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어, 운송인의 책임을 적절하게 어,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운송인 책임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어, 다시 정리를 드리면 해상운송은 국제적 이동성에 따라서 어, 국제적인 통일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어, 결국은 하나의 협약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 현재 그렇지는 못하고 어, 1924년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78년 함부르 크 규칙 또 1980년 유엔 국제복합운송협약 2008년 로텔담 규칙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어, 국제협약이 제정이 되었고 요이 중에서 어, 4개가 현재 어, 그 협약으로서 이제 예, 재택이 되었는데 어, 그 중에서 어, 로텔당 규칙은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국제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4년 헤이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24년 헤이그 규칙은 미국의 하트법 제정에 영향을 받아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미국의 1893년 하터법은 국내법에 의하여 면책약관의 남용을 금지하고자 했던 음, 그러한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운업은 국제적 상업 활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특정 국가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적고, 어, 자기나라, 오히려 자기나라 해운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면책약관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부분 국가에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어, 영국의 그 해운 독점, 해운과 무역 독점에 대한 반발로 주로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하트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그 영국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국제협력에 의해서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입법이 전환되는데요. 이러한 그영향을 시도에 의해서 국제적 협력에 의한 면책약관 제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 당사자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생활증권 약관을 먼저 제정하고 을 1912년 국제법학회 파리회의에서 이 문제를 연구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수의 국가간 또는 특정 항로만의 한정에서 어, 특별한, 특별한 합의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표준 선화증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밖에 1905년 오슬로 회의, 1906년 베를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1913년의 함부르크 선화증권이나 1914년의 프랑스 수출 선화증권과 같이 상사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는 일단 방치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평화의 회복과 함께 면책약관을 제한하기 위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다시 교역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화정권의 유통정권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가 여기에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해상 운송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용성계약과 비유통증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완전한 유통성을 가진 선화증권에 의한 해상 운송만을 어, 별도로 다루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 대해응국인 영국의 입장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 사실은 앞에 이제 이렇게 선화증권에서 면책약관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어, 주로 그 당시 전세계 해상 운송을 주도하던 영국의 입장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연방의 자치령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이미 1893년 하트법을 모방하여 본국과는 다른 법률을 시행하있습니다또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이들 국가의 지위도 상당히 강화는것으로써 이들 식민 제국과 정치적 용화를 도모한다는 기원지에서도 면책약관 제한 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영국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도권을 상실하고 해상 운송과 또 무역에서의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주도권을 상당 부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 영 연방 자치령 왕립 위원회로부터 뭐 선하정권의 면책 약관 금지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영국 정부가 권고하게 되고, 1920년에 설치된 제국 해운 위원회도 영국 정부에 대하여 캐나다의 1910년 수상 물건 운송법을 기초로한 법안을 작성하여 1920년 6월에 자치령의 총리 회의에서 이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 결국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음, 겪으면서 영국이 국제적 통일운동을 오히려 주도하게 되는데요. 아,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이 자기 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을 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이를 국제적 통일운동으로 진행시키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에 의하여 국제법 학회가 1921년 4월 표준 선화증권의 초안을 작성하고 1921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의 선박 소유자, 화주, 은행업자 및 보험업자의 대표를 포함하여 헨리 듀크쿠경을 듀크 의장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회의 결과 확정된 것이 1921년 헤이그 규칙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첫째 운송인 및 사용인의 상사과실 및 어, 책임제한 약관을 선화중권에 삽입하는 것이 어, 금지된다는 것 두번째, 1893년 하트법에서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선장, 회원 및 도선사의 해기과실의 결과로부터 운송인은 당연히 면책된다는 것 세번째, 특별히 정화해진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운송인은 당연히 면책되는 것으로 할것 등을 음, 합의합니다 어, 이렇게 합의된 1921년 헤이그 규칙은 면책약관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는 화주책에 의하여 성공적이란 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 다른 다양한 형태로 사실상 의 면책약관을 도입하게 되어 어, 다만 불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는 그와 유사한 조항을 무효로 하는 조치와 같은 수정을 가하여 1922년 10월 9일부터 어 11일까지 열렸던 어 CMI, 즉국제해법에서 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게 됩니다. 어, 이것을 1922년 헤이브 규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이 협약을 국제협약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어, 국제법박회와국제해법회의 결의에 의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에 어, 요코엔토포 교칙과 같이 국제적 계약조항으로서 당사자의 임의 채택에 위임하는 것이 원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오랜 경험상 임의 채택은 경쟁이 매우 심한 해운계에서 해상기업의 경영상 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 실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어, 그 회의 참석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1922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어, 브리셀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어, 선화증권 제도의 개정은 첫째, 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것을 비준한 최악국의 입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할 것과 두 번째, 1922년 헤이그 규칙에 약간의 내용 수정을 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러 결정에 따라서 어, 최종 협약문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 이 회의를 산회하는 음,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 최종 협약문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의장으로 CMI 회장인 프랭크가 선임 됩니다. 어, 1923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어,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는데 어, 협약문은 지나치게 영민법적이고 실무적이어서 비법률적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 국가의 들국가 대표들로부터 어, 많은 불만을 제기받고 수정요구를 받게 됩니다. 어, 영국과 미국의 대표는 첫째 협약초안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절충하여 만들어진 강화협약과 같은 성격이라는 점과 두번째, 그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수정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어, 국제협약의 재택에 있어서 1922년 외교회의에서 구성한 위원회는 1923년에 열린 최종회의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협약문화를 작성하고 1924년 8월 25일에 브리셀에서 26개국이 서명하여 국제 협약으로 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어, 1931년 6월에 발효한 음, 헤이그 규칙은 어, 1930년 벨기에 외에 3개국에 의하여 비준된 이래 를 이래 90개국이 가입 비준하면서 현재는 58개국이 최약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성 면에서는 1924년 해그 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동시에 권리와 면책을 최대한을 규정하는 총 16개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은 1893년 하트법과 마찬가지로 첫째, 운송인 측의 과실을 상사과실과 해기과실로 나누었다는 점. 두 번째, 상사과실 및감망능력주의 의무에 대하여만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또 해기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즉 면책으로 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상사과실이란 것은 운송되고 있는 운송물의 선적, 취급, 어, 적부, 운송, 보관 및 양육에 대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또 해기과실은 항해과실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대한 선장, 회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의 자기결혼 또는 과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과 책임 경감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 들어가는데요. 해기과실을 포함한 일정한 사유를 열거하여 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하는 약관을 규정하더라도 운송인은 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경감을 금지하는 규정과 면책 조항과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 찾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운송인 책임을 경감하지 법에 정해진 것보다 경감하지 못하게 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어,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한 어,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은 면책약관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그 운송인이 그 면책되는 만큼 적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러한 그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결국은 그 화주가 모든 책임을 안고 보험을 들게, 들게 됨으로써 어, 그 원래는 절가보험에서 보상하고 나서 절가보험자가 원래 운송인책임자야 되고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어, 결국은, 그 운송이 제야될 책임을, 어, 화주에게, 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에서 말한 책임 경감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문에다가 어, 어, 삽입을 하니다 어, 다음은 책임 한도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인 책임의 최고 한도를 정하면 물론이고 최저 한도까지 정하는, 정해서 이해 관계인의 어, 그,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물의 성질 및 가입이 송환송인에 의하여 선적전에 통지되고 그 통지가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는 1포장당 또는 1단위당 100금 파운드 또는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른 통화로 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요. 이, 이하의 배상 책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얼마까지 책임을 진다고 해놨지만, 최소한 요만큼 책임지라 하는 것이 협약의 취지이기 때문에, 포장당 얼마 이상, 뭐, 단위당 얼마 이상, 100금 파운드 이상, 이렇게 이제 책임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이보다 책임을 더 많이 지겠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운송인이 어, 아주 그과주에 비해서 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열악한 지위에 있지 않으나 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어, 보겠습니다. 어, 송화인의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때는 운송인은 운송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기또 포장 또는 개품의 수, 농적 어, 혹은 중량, 어, 또 외부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기재한 세 가지 정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반증이 없는 한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운송인이 수령한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송인의 책임 즉선하증권 뒷면 약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어, 국제 협약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제정이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국제 협약이 지금까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는 국제 협약은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수비 규칙이고, 함부로 그 규칙을 이제 29개국이 어, 채택을 했지만 무역량에서는 거의 2% 미만으로서 전세계 해상 물동량은 2% 미만으로서 어,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로텔당 규칙이 이 제정이 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 그러한 내용과 함께 어, 1924년 헤이브 규칙이 어, 어떻게 제정이 되었고 또이 협약, 헤이그 어, 규칙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 이 오늘 공부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 는 운송인 책임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1924년 헤이그 위칙, 1968년 헤이그 비스비규칙, 어, 1978년 함부르크 위칙, 1980년 유엔 국제 물건 복합 운송 협약. 또 1994년 유엔 희양법 협약 중에서 무엇이냐 이런 것인데요. 앞에 공부를 음,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 안 가면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어, 복습을 해보시면 여기서 답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상 제 11강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